어제까지 비가 많이 내렸는데 오늘은 저희 전기전 한다고 그러는데 오시는 길 편안하고 비가 딱 멈춰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밖관일 보다가 조금 편안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모두 오시더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서 지금 제15일 협회 전기전 2년은 그리움으로 다가오고 주간은 한국공예 문화예술연합회와 한국공예문화예술교육원으로 협회전기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국민연합와 순국 선재들에 대한 공념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 협회전기전의 대사를 한국공예문화예술교육원의 부모님의 대사가 있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무국장님께서 어, 저를 고문님이라고 소개를 했셨잖아요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한국공예문화연합회 한국공예문화예술연합회는 젊은 친구가 대표다 보니까 자꾸 그런 얘기 있었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으으 모든 많한 우리 작가님들 축하드리고 특히 우리 김정에 그사람조수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면서 박정수 씨드려수많으십니 아무튼 감사해잘달라겠습니다 네. 어머님께서 내일 소개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처음에 했어야 됐는데요. 지금 우리 내님께서 오늘 이제 정리님께서 여러분들을 모셨는데, 오늘 시0월에 오늘 어, 회의가 있어서 다른 분들은 다 참석을 원하시고 회사 서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상열 주식회사 오바르 대표님, 나타내어 선수시시오. 교주고 한국공예문화예술연합회 종재님 일어나서 인사합니다. 네. 네. 김정희 한국공예문화예술연합회 이사장님 21점이 나왔나요? 사실적 1인 두 작품이 나오기도 하고 한 작품을 출품해 주시기도 하고 저희 오늘 금방 다 소개해 주신 분들이 작가님이시고 또이원이시고 두루두루 다 만나서 계신데요 본인들 작품이 어디 걸려 있는지는 다 보셨죠? 전시잘 이어져 있는지 확인하셨을 거고요 이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하면 저 옹장차를 끼러 잡아지고 어 작품이 작품명을 말씀을 해주시고 내네 작품을 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조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노중호 총재님 섬유 도자기 작가이십니다. 작품이 어중. 네. 우리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사장님 성류 작가이십니다. 뭘 내셨어요? 여기참 말을 다 해야 돼요? 작품에 작품 주셨어요 <웃음> <웃음> 저는 왜 그러냐면 싹배를 해보니까 좀 비는 곳에 다시 가서 작품을 다시 내려 했거든요. 그래서 제 땜빵용입니다. 해바라기 중앙에. 제작국입니다. 아 네네. <웃음> 네.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래도 어 얘기를 하는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김수희 소개 안하는 작품을 소개해드렸아 이번 소개를 아까 했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트는습네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으로, 최용분 초청 도자기 사가로용지도의 대표이신데요. 오늘 참석은 못하셨고, 도자기 두정을 기정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도자기가 이렇게 기정해 주신 도자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붉은 빛이 좀 돌고, 그 다음 저쪽은 좀 무슨 색이라 보여야 될까. 네네, 갈색으로 이쁜 도자기 두정을 기정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 쉽지마 멀리 있라고 떨어지도록 박수 한번 봐요. <웃음> 그 다음, 정예린. 아까 한국공예 문화예술교육원 회장님이라고 하셨는데요. 서울서 근무 중이셔가지고, 오늘 또참석을못 하셨지만, 서울에서 기다 좀 가시도록 박수 한번 봐요. 부산지 부산시지부장 문화예술분야 조발공무장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작 <웃음> 오, 스피커. 아, 오늘 자상이구요. 네. 저두 그 개는 스피커. 아 스피커. 네. 아, 아. 그 저거는 그 위에 다섯 개는 잠탁, 잠받침대니다 아, 네, 네, 네, 스피커는. 저는 빛을 찾아서 라는 작품으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잘 몰랐습니다. 설명해 주시기가 훨씬 더도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한 모음이 시와작가 가수, 연예분야종발공부장님 작품 출품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작품은 두 점이고요. 어, 공비와 내님이어라는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이쪽 부분에 위치한 부분은 네, 아 여기 보이니? 네네 네. 아 저기 다른 환자분은 여기 주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가셔가지고 한번 유심히 기화이니까 아까 글리 써져있던데 변동을 네.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네, 땅으로 정치성 도로럴 작가 기키미상입니다 네. 네네, 무지개 봉을이 두고 있는 듯한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어, 시원 그림 <웃음> 두점을 출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로드 2호 선물작가 경남 강강회절보의 대표님 출고해 주셨습니다. 는 해바라기를 주품했고요또한점더 하려고 했는데 조금 다른 게 외치않아가지고 한점만주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바라기 자랑여기큰 요괴 작품이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정미수 오재 성효 작가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어, 구절초만 뭐지? 뭐지? 강아지, 강아지, 강지 이제 어 고재와 이 야생화의 만남을 이렇게 많이 제가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돌가 이런 작품도 많이 하고 <웃음> 이제 그런 부분을 가려고 지금 작품을 도전을 출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를 소재를로 써다 보니까 되게 야생화를 또그러보니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처음 출품을 했을 때 저쪽 중앙동에 있는 공예 그쪽에서 했잖아요 그때 제가 작가님 그 고재에 그려져 있는 야생활를 보고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그래서 그때는 제가 누군지 몰라서 오늘은 제가 인사를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제가 마음이 안 되니까 작가고 계십니다. 저는 작품 작가고 있습니다. 두번치는 실록이라는 이름입니다. 봄. 서로. 여기 좀에 마 봄. 아, 저기 어. 갈 때는 이게 사진이에요? 법렬은 갈이저 사진인 줄 몰랐어요. <웃음> <웃음> 오, 너무 잘 찍으셨다 네. <웃음> 김수 사진작가님 출품해 <웃음> 주셨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제 사진 네. 옆으로 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웃음> 저는 여기 사진을 한 점을 출품했는데요 제가 사는 내서읍에 전출이라고 할수 있는 강려천이 있어요 강려천의 해질 무렵의 풍경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웃음> 어, 주말 오후에 어, 5월달에 이렇게 근개도 활짝 펴 있는 강예천들을 걸으면서 강예천에 지금 돌다리를 걷고 있는 수민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찍어봤는데, 어, 많이 망설였습니다. 처음이고 이게 작품이 될까 하고, 이사장님한테 보내드렸더니, 어, 사장님 괜찮다고 했는데, 직접 제가 이렇게 도 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뭐, 그래서 그런지 너무 지가 찍가지만 너무 또 괜찮은 작품 같아요. 괜찮죠, 그렇죠. <웃음> 김준순, 섬류작가약초공방 대표님시대, 뒤에 있는 이 모래된 아이고. 요새 작품을 출품을 해주셨고요 박숙화, 섬류작가예술마당 네 서울대표님께서는 여기 있는 장미 그림을 출품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태희, 섬류작가 동서대학교 교수님께서는 저쪽에 있는 우리 해바라기. 해바라기, 아이들 두명이 하나로 웃고 있는 그런 작품을 출품을 해주셨고요 허경실, 정류 작가, 속초 예빛공방 대표님께서는 속초에 계신데 작품을 출품해주셨다고 했는데 그 분이 어느 작품이신지 소개 저 파란색, 여색에 있는 네. 저 옆에 아시마 이름이 있저는 제사장에 아, 저거 작품을 준비해 주셨어요.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품해 주셨다고 해니다 그리고 문성대 사진 작가님 작품은 이렇게 해서, 이렇 해서, 이렇 이렇게 이이 이렇게 해서, 작품을 찍어주셨네요. 그 다음 정성철 사진작가님도 오늘 근무 중이셔가지고 참석을 못하셨는데 작품이 아, 저 뒤쪽에 있답니다. 그 나중에 가셔가지고좀 한번 정성철 작가, 작가님의 작품을 보시면 좋겠고요. 권인현 사진작가 창원시 문화관광예술사 오늘도 근무 중이라고 하십니다. 네네, 어느 작품이신가요? 네, 이렇게 다리. 네. 몸에 붙인 그 대비 효과를 아주 잘도작품 것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또한 분은 임지연 선물 작가 25년 는 오늘 초대 작가님이신데 참석은 못 하셨어요. 반장생. 저기 매꽃에 있는 새화 매화인가요? 네, 매화. 와세를 거려 주셨는데 초대 작가님 이시가 처음 출품한 작품 협회의 초대 작가 미, 미 아는... 아 그러시구나 네네. 네네 제가 작품이 네 제가 오늘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네 작품이 조금 출고하셔서고자기쪽에도있다고니까 그래서 모두들 작품을 찍어놓고 또 생신하고 염신하고 난 뒤에 내 마음에 쏙 들지 않은 부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이렇게 또 전신을 해보니까 모든 작품 하나하나가 정말 빛을 바라고 너무 감동스러운 것 같습니다. 저기요, 사무국장님 작품은 소위 안하 아, 아, 네네네. 내이런은왜 네, 안쓰랐을까? <웃음> <웃음> 아, 저는 네, 저, 저을 출품을 했고요. 저기 목단을 그렸습니다. 하중지원이라고 호충의 왕입니다. 목단은 우리를 그 뜻하고 부를 뜻해서 사업하시는 분이 그를 많이 선호하는 작품이고, 저는 이제 제 친구가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친구를 줄 목적으로 마음을 담아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보면은 여인의 지혜라고 해서 몸치를 그렸습니다. 공치 꼬마를 보니까 여인의 지혜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품들을 채을때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작품과 저 뒤쪽에 작품이 있으니까 는 네, 같이 좀 봐주시면 고맙겠고 저는 사실 일주이지 얼마 안되어서 가지고요. 제가 그 작품은 마음을 다고안 들지만 그래도 마음을 담하기 때문에 뜻을 담고 전달해 줄 거기 때문에 그냥 기쁨과 네. 자, 이상으로 저희 자가님들의 출범으로 네, 설명을 하고 인사도 나눴습니다. 잠시만요. 고 있는 습니 저 장원 씨 지부장님 진수님뭐 찾아 가지고 아, 아 오셨는데 그, 그 전화 받고 그럼 오시면 진행을 할까요? 네 네. 잠시 그러면 잠시 편한 시간 가지시고 오시면은 아니, 그냥 누가 누가 오셨는데. 서로 얘기하고 끝나고. 아, 네 네. 그러면 지부장님 선임이시거든요. 선임이 저 사천에서 오시는데 음. 여기를 못 찾아가지고 땡글뺑글 돌고 저한테 전화가 왔고 예. 지금 이제 청진이 말씀하시는 분은 기빈들이 아까 좀 늦게 오셔서 지금 들어오시면 다 이불을 진행할 건데 그러면 한 5분만 쉬었다가 네. 합시다 그죠? 네네 3분은 이렇게 소개한 걸 하고요 2분은 저희 명절 음. 단식과 네. 컨행식이 있는데 그는 이제 4분 네빈님들 오시면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5분만 자유시간을 가져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안나 드라이하시나 아. 응. 세계 예술 대전에 하셨던 협회에 이사장님이저적석을 응. 오늘 축하드리도고해 주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보조요자 작품 보입니다. 아, 잠깐만 좀한 자, 자. 아그래아 그래서. 자 하나 둘문해 주세요. 자 줄게요. 건으있어어습니다 <웃음> 사람 막지 말고 줄게요. 하나 둘 세다 못 떠서요. 다시 습니다 다시. 다시 잠깐만요, 저기 죄송하지만 네? 저기쇼가 네, 잖 아, 예. 그이쉬어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네. 어. 음, 아, 네. 아, <목소리> <하나의 카드가 안 목소리>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네. 네. 제가... 네. 네. 네. 희. 네. 네. 네. 네. 자세한 대는 나도 얼굴을 본 얼굴을 막다. 다 대는 얼굴을 막힌다. 신나게 노시겠는데요, 그래도 반다 말을 안들니까 그대로 핸드시 아, 자, 가게요습니다 <�et flats> <bases> 음, pues 하나 둘셋죠 <breed> <자>, <Toy Bears> 다시 다시 다 네. 다겠습니다아 지금 상이회회 나가셨지. 요나가지고니다나둘 다시 한번 아, 게요 한번 한번 더요 그래 계세요. 습 <웃음> 이제 폰을 한번 보여준다 하나, 둘, 다시 한번 더. 눈 하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눈 하나, 둘, 둘, 둘, 둘, 요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빨리 이게 r e f e r r e 그때는 나날 다시 벌 빨리. 그때 그때 그때 붙었어. 붙요 네, 마세요. 네, 사우님리해 하면, 우리, 우리, 우리, 니다 제가 세요 <웃음> 자, 제15회 협회 정기전, 인년은 그리움으로 다고 참 진짜 참 멋진 말씀이네요. 자그것사 오늘 창원시에 있는 교육원 제2청사에서 아름다운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성대하게 전세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 제 카메라에 여러분들 우리 한분한분놓둘되니까자 미소를 지우시고 아름다운 미소는 집안의 태양이죠. 자 오늘 얼굴에는 복이 들어옵니다. 자, 제가 3개구를 한번 하세요. 자, 중국어 두번 할게요. 이, 얼, 3 자, 영어로 할게요. 원, 투, 쓰리. 자, 국산말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커트. <웃음> <웃음> 아, 네. 가주 어, 그래, 응, 응. <S S timeframe> 네, 조금 하겠습니다. <한 가지 그게> <left. coeur>. <nee>. 아도그 <목소리> 밖에 <목소리> <목소리> 들어오겠는데 밑에 의자가 좀나가셔야겠요 아까 들어가셔야어요 이안 장의 사진은 여러분들 평생 오늘이 제일 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미소를 겨게 됩니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눈을 뜨셔야 됩니다. 보험 대기보금눈 까만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사진 다 버리거든요. 자, 눈 뜨세요.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마셔 크좀빼야되겠다 예예. 네, 네. 이 좋은 얼굴을 가리가지고 네네. 마스크 일단 또 내주세요. 마지막에 네. 안번죠 네. 네. 자, 좋은 작업을 하다게요 하나, 둘. 자, 세 사람은 누르때요면 하트 한번 할게요. 하트 하세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손질급반사을마 네. 하나 더보여드리니요 네. <웃음> <웃음> <웃음> 아니야 자, 얼굴 숨나 이거. 습니다 얼굴 순라, 아니, 숨기는 자, 자, 좋습니다. 예쁩니다. 다시 한번 더요. 웃으세요. 뒤네 얼굴 숨기는 거는 두분한범 뒤에 얼굴 숨이 숨기지 말라고. 그럼 친구시라고 그래. 숨기면 자꾸 못보버려 자, 요 자, 선생 손님 오시라고 그래 친구들. 아저자그래 계세요. 그래요. 그래 보면서 아, 그래서... 나가그즈러죠 합니다. 하여튼 나가서 도 돼요. <웃음> 자이 중에서 누가 이런 좋은 자리에서 멘트를 허면 치는 분이 한번달려 보세요. 누가 없어요? 한마디 남겨 보세요. 허던 남길만 한마디 하시오 우리 진주지구장 한번 하세요. 입 너무 꾹 담을 담다자허 누님만 말씀을 하세요. 뭐 화이팅 하라든지 뭐, 한, 뭐 한번 멘트해보시라고 아, 제가 한번 날려볼게요 네. 제가 어, 어제 어깨수께 가서 배그 건데요 길거리에 있는 돌은 걸림돌이 되지만 어, 제가 지금 사진처럼 내가에 있는 돌은 디딤돌이 돼서 사람이 건널 수 있는 그런 쓸모있는 돌이 되잖아요 아. 그래서 저도 이렇게 우리 모임에 쓸모있는 그런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박수 한번 들어주세요 아. 하신 말씀 참 명언이죠. 예. 거기다가 제가 보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간 도움 되라고. 사람은 큰 바위를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건 조그만 돌 하나예요. 큰돌 받아 가지고 넘어지는 사람 바보는 아무도 없습니다. 작아도 작은, 작은 돌 하나가 자기 발을 걸게 넘어지게 하고 탑을 쌓는데 큰돌몇층 탑은 중요하잖아요. 그걸 이렇게 비스듬히 하는 걸받아주는 조그만한 그 보적돌 하나가 그 탑에 중심을 세워주는 관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에도 조그만한 하나, 행동 하나가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되시하는 것을 박수 드리면서 <웃음> 좋습니다. 사회자 말씀하세요, 이제. 네, 사진 찍는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웃음> 자, 자. 이것으로 제15회 협회 전기전 2년은 그리움으로 다가오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웃음>